자 27분 남았어요. 상대방이 쳐들어올 건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봅시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 제가 그 심야들을 만들기로 했죠. 아마 이쪽에서 그 모선을 만 모선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 비행선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비행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준비할 게 뭐가 있죠? 지금 생각보다 자원들이 적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좀 자원 채굴을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캘수 있을만한 데가 어 이런 데는 나중에 캐야 될것 같고 여기 자리 나지 않니? 그쵸? 자 이런 거좀캐 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그 인플루언스가 좀 모자르죠? 좀 기다려 봅시다. 자 지금 방어 타워가 두 개가 있는데 아마 모든 지역을 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쵸?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긴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얘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너무 비싸요 36개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뭐가 있죠? 음.. 뭔가 하기로 했었는데 아 그래요 자자원 괜찮은 거 찾아봐야 돼요 잠깐만 이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어차피 아이소토프는 좀 많이 필요하니까 어, 이런 것좀 신경 써도 될것 같긴 해요 자 하우스로 들어가 가지고 거주 공간을 조금만 더 늘리 아유 징그러워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리가 안 나죠? 스몰을 하나 지우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어주고 이쪽 사이 있죠? 여기다가 릴레이 S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쓰레기통을 조금만 달아줄게요 언젠가는 도로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버텨볼게요 버티면 어, 언제가는될 거야 자 여기도 지어주고 어, 가운데로 이동하시고요 자 여기도 음.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네요. 자, 됐고. 여기는 막으면 안 되고. 이쪽은, 어, 막으면 안 되고. 됐어요. 야, 이러면 된것 같아. 자, 이름 바꿀게요. 원래 하우스였죠. 자, 하우스로 바꿉시다. 일단 도로를 만들건데 도로는 뭐 이런식으로 쭉 빼서 이쪽으로 빠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음 벌써 1 0드가 만들어졌네요 지금 재료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원을 좀 최대한 많이 캐야 돼요 자 이런 것도 괜찮은 거 있으면 찾아가서 바로 캐겠도록 할게요 이런 거. 이런 거 해주고 좀만 기다립시다 그리고 돈이 지금 빠른 속도 차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포인트를 얻는 거예요. 쭉쭉쭉쭉 어차피 돈은 늘어날 거니까. 그쵸? 자 이렇게 넣놓고자 괜찮은 조건 이 있나요? 아직 없죠? 기다릴게요. 보세요. 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돈 가지고 저 있는 인플런스를어좀 구입해가지고 다른 걸로 좀 교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방향성을 어,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흠 괜찮은 게 없다. 어찌 아 이거 괜찮네요. 이런 거 필요했죠. 아, 이런 거 빨리 지시 내려놓고 방어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우선은 저희가 조그만한 그런 애들을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야겠죠. 아, 240찾네요 이거 한번 만들어봅시다.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바꾸던가 해야지자 얘가 필요한 게 뭐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딱겹고 오호 잠깐만 만든 중입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멋지네요. 이거 한번 좀 구경을 해봅시다. 아마 세팅은 디폴트일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그래도 어, 보고 나서 판단을 합시다 기대가 되네요 어, 생각해보니까 자원이 진짜 너무 없긴 하네요 그쵸? 어, 자원을 벌수 있는 수단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돈 모이면 그, 미네랄, 미네랄 구입하던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벌써 인플러스 많이 가득 찼죠? 자, 잠깐 다른 것좀 보고 올게요. 어디 보자. 더캘 만한 게 있나요? 음. 아, 이런 건 쓰레기고. 제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긴 어때? 와우,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애매하고. 아, 이거는, 어, 레드 아티팩트 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레기이 너무 많아. 이것도 위에 거를 얻을지 어, 말지 좀 고민해 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조만간 얘도 업그레이드 시키긴 해야 될것 같아요. 합시다. 하는 게 맞겠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호잇! 자, 좀만 힘내 봅시다. 여기는 뭐가 남았지? 음. 여기는. 아, 이 미네랄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이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음,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최대,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자, 이 아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순간 또 다른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더 먼데다가 세컨드 기지를 만들 수 있을 거에요. 그 전에 방어를 먼저 해야겠죠. 자, 이거 재료, 아, 프라이티즈를 좀 올려봅시다 올려야돼 그 여보세요? 그배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것 좀 어깨들 시켜주겠어? 일단 이거 먼저 어깨들 해야지 내가 다음 작업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스페이스포트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바로 구입해야지 오잇. 자 이렇게 합시다 됐죠? 돈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돈은 회복이 될거예요거먹지 마세요 이런거 어차피 번돈 많아요 와 이거 괜찮네 이거 그렇죠 여기를 빨리 지그 비우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보내면 되겠죠 여기도 조사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자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보내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은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점점 차니까 수입은 올라갈 거예요 몇명 찼니? 두 명만 더 채우면 되죠 아, 이러면 됐어 그리고 왜 전기가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한데 아마 얘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플랜트 쪽으로 가가지고 좀만 더지어야겠죠자 올라갑시다 2층 아 여기도 다 찼니? 잠깐만 음자자 자, 우리 플랜트 2번 있지 않았어요? 너니? 너너 라고 얘기해 줘그 그래, 얘로 합시다 자 에너지 제너레이터 하나 만들고 그리고 어, 늘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에너지 브릿지하고 릴레이 라지를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그 다음 엘젤레이트 만들 돈이 없네요 에이,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만 힘내볼게요 자, 얘는 팩토리 아니 플랜트 2라고 지어야겠죠 음, 이렇게 지을게요 얘가 생성이 되면 전기 문제는 좀 해결이 될것 같아요 배터리가 좀 바닥나기 시작했는데 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탐사 제가 제일 낮은 레벨로 바꿨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긴 하죠. 에이, 그건 이해하고 있어. 이것도 추출합시다. 음 그래. 음. 자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음 뭐가 좋을까요? 컨버전 센터 이런 거 필요 없고. 레지던셜? 어 레지던셜. 흠 이게 궁금한게 잠다자 만약에 그 미네랄을 200개 투자해서 그 인구 공간을 16개 만든다 쳐요 어, 여기 안에 있는 거랑 좀 비교를 해 봐야겠죠 자이 아이들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4개밖에 안 되잖아 음.. 음.. 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없던, 없던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쵸? 자 이렇게 놓고 여기 공사 가능하니? 자 조사할게요 이런 거 됐어 자 이제 좀 있으면 애들이 날라올 거예요. 방어 준비를 합시다. 자 만드는 중이니? 지금 만드는 중인 것 같죠? 어, 만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 제가 이거를 아 이런게 있었구나 근데 지금 미네랄이 없잖아요 그냥 대기할게요 그냥 방어만 합시다 그쵸? 방어만 할게요 자 어디서 오는겁니까 여기서 왔네요 작은 애들이고 자 수리는 뭘로 하는지 좀 봐야 돼요. 크리딧으로 하죠. 어크리딧 우리 많이 버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쵸? 어 이런 거는 좀 신경 안 써도 되고 오케이 만약에 얘들이 좀 쓰레기를 떨궈줬으면 좋을 텐데 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자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리페어 기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인가요? 리페어 올 호잇 자 고칩시다. 고, 고칠 시간에 왔어요. 자 고쳐주시고 자 행복하죠 잠깐만 그런데 뭔가 어음 그럴 리가 없는데 아 그래요 지금 제너레이터를 하나 더 줘야겠죠 자 하나만 더 줄게요 이게 다른 게임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반축기가 맨날 헷갈려요 이거 말고 더 해야될게 있는데 걱정이긴 하네요. 그쵸? 자, 회전시키고 회전시키고 됐어 자, 이게 원래 화면이었죠 됐어요. 별일 없을거예요그 다음에 얘는 위로 올라가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합시다 조사해서 괜찮은걸 찾아야돼요 헉! 어, 이거 못찾지? 자 근데 이제 고민해야 될게 오피스는 필요한 게 맞아. 정말 효율적이거든요. 그쵸? 아니면 이게 만약에 비효율적이라면 다른 수단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건물 안에서도 지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을 거예요. 자 스탑 3명에서 96이다 그러면 어 10명이선 960이네요 9327 3 0명에서 2700을 번다 근데 전기는 비슷하네 아 이거는 바깥에다 짓는게 더효율적인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아닌가 계산기를 돌려볼까 근데 계산기로 돌렸을때는 3000초반밖에 안돼요 바깥에 있는거는 자, 이 아이는 어, 잠깐만요. 어디 갔지? 자, 바필레시는 가 가지고. 아, 비슷하네. 음, 96. 음. 업그레이드 를 생각해 보면 이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아마 30개 만들려면 아이소토프를 좀더 많이 만그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합시다 트랜스포트 허브를 해금을 시킬게요 호이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해금이 될 거예요 이거 지으면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자원들 좀 많이 수집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받을 거 없으면 또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 미네랄 살까요? 아니야. 우리 할수 있는 거 찾아보자. 미네랄이 많이 저장돼 있는 거 이런 거좀 신경 쓰고요. 그쵸? 자 이런 거 신경 쓰고 여기도 신경 쓰고요. 자, 이렇게 신경은 쓸게요. 자다 파자 그냥. 이거는 아래 거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는 위에 거 선택하고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연료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뭐 소비 속도가 느린 관계로 그냥 내비둘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 제트웨인 쌓이는 확그 속도를 좀 봐야 돼요. 여전히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 아, 이쪽은 내려가는거.. 어? 쌓이네? 어, 일단 뭐.. 기다려 볼게요 신기한 케이스네 자 아무튼 배도 만들긴 해야되는데 아 배가 아니라 10이죠 10도 만들긴 해야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다려 보고요 자 아이소토프는 나중에 이쪽에서 캐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어, 미네랄을 얻으려면 결국은 이쪽이나 아, 이쪽으로 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또 뭔지 모르겠는데. 그 지형 이름이 뭐예요, 이거? 그건 단번에 여기다가 컨트롤 센터를 지어볼게요. 그러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거. 자, 이런 거 필요하죠? 아! 어. 아 그냥 이거 할게요. 멋져졌지 갑자기 미네랄이 부족해지니까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어떻게든 우리는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크리딧 가지고 좀 미네랄 벌까요?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일단 여기는 다차 있으니까 어 일단 여기는 거최대한 긁어가지고 오피스 하나 더 짓고 그 다음에 크리딧 가지고 미네랄을 변환시키는 방식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볼게요. 그래도 되겠지. 그쵸?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나중에 이런 애들이 길, 그 도로가 생기면 그 버스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어, 많이 좀 나아질 거예요. 나아질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돈 생기면 오피스 하나만 더 집읍시다. 그리고 인구 그 거주 공간을 좀 확장을 하던가 할게요. 그리고 여기 다차 있잖아요. 그쵸? 2레벨 단계가 가장 베스트긴 해요. 그래서 좀 공간을 마련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도 다찼으니까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길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그것도 고민해야 돼요. 여기다가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그 팩토리를 좀 지을게요. 전기가 제공이 안되는구나. 그쵸? 어 그러면 음 안되는데 이쪽을 막으면 막아도 될까? 아, 막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길을 나가면 될까? 없을것 같아요 이 두개 만들어 놓고 얘네 둘이 연결시킨 다음에 집을 짓던가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미네랄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자, 계속 수집을 시킬게요 0을 괜히 만들었어요 그쵸 아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 이렇게 하는게 아니었는데 그쵸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나중에 어, 좀 처리를 하던가 그렇게 할게요. 자 완성이 되나요? 이거 두개 먼저 머지를 시킨 다음에 그냥 머지라는 게 병합이죠. 자 병합을 시킨 다음에 그래 하우스를 좀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전기가 부족해질 테고 또 플랜트 몇개더지으면 행복해지겠죠. 이런 것도 아깝긴 한데 지금 미네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니까 미네랄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아쉽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 도네이트를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아 올라갔군 일단 이걸로 땅을 파야겠지 자원을 좀 최대한 끌어 모읍시다 끌어 모은 다음에 그 다음 하우스 짓고 뭐 이런저런 자원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지 음.. 자182 허브를 만들 수 있을겁니다 허브를 만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 전에 전기가 좀부족했질텐데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거예요 이런것도 다 처리하자 으으 오염도가 상당하죠. 나중에 이쪽에다가 그에어필리파이어를좀 짓던가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염도가 계속 이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큰것 같아요. 정화가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음 봅시다 아 인플루언스 확률을 올려준다? 어 이거 괜찮네요 아, 이런 건 나중에 지던가 해야겠다 그런데 왠지 막혀있는 것 같고 그 레드 아티팩트가 부족한 거죠 이거는 어 아, 그런 것 같아 어디보자 그러면 레다티크트를 그냥 먼저 얻어볼까? 이런거 어때? 아 이건 너무하고 이거는 아래거 선택할게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어... 야 이거 너무 비율이 너무 충격적인데? 얘는 당연히 위를 선택해야 되고 이쪽은 어때? 얘는 아래 거 선택할게요 일단 그카운시를좀 짓던가 해야 될것 같아 제 인플루언스 없는 확률을 좀 늘려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저런 교환이라던가 그런 거좀 유도리 있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봅시다 강구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그냥 카운시를 먼저 지을게요 그래도 될것 같아 아닌가? 아니야 일단 애들 이동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되니까 어좀 쓰레기 태우는 속도라도 좀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허브를 만들겠습니다. 허브를 어 이쪽에다가 어 어디다 만든 게 좋을까? 일단 여기는 길이 막힐 만하죠? 그러면 이쪽에다 짓고 이거 만들어지면 로드를 만들게요. 로드도 좀 비싸긴 한데 그만한 값어치로 할것 같아. 아니야 스 이거 하지마 하지 맙시다 그냥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원을 얻어내도록 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자컴포 좋아 갑시다 어어 근데 전기가 좀 모자르죠 일단 플랜트 먼저 짓고 여기다 하나 짓고 일단 두 개를 지어야 돼요. 아시겠지만 한 11, 12개씩 생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짓고 이거 먼저 지어놓은 다음에 바로 건설합시다. 어? 저뭐 때문에 풀이요? 이해가 안 된대? 여기가 벌써 그렇게 찼단 말이야? 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2 층은 어때? 그2 층에다 창고를 만들게요. 자, 스토리지 컨테이너 라지아를 하나 만들어놓고 대기를 합시다. 일단 인플루언스 가지고 그냥 미네랄 얻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걸로. 아 맞다 시드가 또 문제가 되는구나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할게요 자 됐어요 갑시다 문제는 어, 음, 179개네요 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챙기면 금방 해결될 것 같긴 해요 아 이런 거 말고 어 이거 위에 거 선택합시다. 어쩔 수가 없어. 자 여기도 땅을 팔게요. 땅을 파야 되는 게 맞아. 이제 한계치가 왔어. 한계치가 왔고 이 아래쪽 있죠. 여기다가 파일런 하나 지을게요. 지어야 돼. 어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 일단 거리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한계치는 여기밖에 없어요. 어, 파울을 음. 아 여기다 지워야 되나 차라리 여기다 짓겠습니다 나중에 이쪽에다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그 감안해서 여기다 지을게요자 넣고 200 넘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자의외를 만들게요 의외 200되면 갑시다 크고 아름다운 아입니까? 그건 아닌것 같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뒤쪽에다 좀 세워둘게요 별일은 없겠지 아니면 이게 애들 행복도를 올려주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다 짓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짓을까요? 음, 여기다 짓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도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기대가 되네요. 자 여기는 자원이 24개 남았고 이런 것도 다 키긴 켜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호잇! 자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쪽 자리 있죠? 여기에 맞나요? 아 여기죠. 여기다가 어... 커멘트 센터를 만들거예요 <웃음> 미네랄이 부족하구나. 그쵸. 좀만 기다릴게요. 자, 얘도 조사 끝났으니까 이거 챙기고, 이거 챙겨주고, 여기도 챙기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요. 여유있때 정리할게요. 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웬만한 거는 다 챙겼고, 자, 자원이 없어요. 자원은 여기서 수급해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행복하죠? 이런거 행복하지 하 여기도 레벨2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만들긴 해야돼요 이거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거 생산 속도가 빨라지면 저희가 그만큼 요청하는 빈도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헉! 스페이스포트 부족하다고? 아니야 할수 있어 받을 수 있어 자 이렇게 늘립시다 이렇게 늘려야지 여기도 빨리 치워버릴게요 이거 나중에 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런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음, 연료가 좀 부족하니까 자베브케이터 라지를 하나만 좀더 짓고 그 다음에 어. S.. 아니야 이거 말고 스 펜슬 탱크 S를 지어주고요 아, 일단 이렇게 대기를 합시다 아 이거 진짜 기대가 됩니다 기념비 자또 침략이 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소토프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터렛을 없게도 해도 될까 말까 좀 그런 고민이 있긴 해요. 어... 이걸 업깨도 하면 효과가 있을까? 이거 보, 볼게요. 캐팔스티는 12개에서 15개까지 늘어나고 트래, 트래킹 레인지는 늘어나고 데미지 퍼 샷은 여전하네요. 어, 음, 약하네... 하죠. 자 이런 것도 빨리 캐주고 자 만들기 시작했어 이거 속도가 좀 빨라지면 우리가 좀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힘내봅시다 뭐야 이거 하나밖에 안 되잖아 이자레이도한번 눌러볼게요 인프런스 게인이 늘어나네요 그쵸? 가도 될까? 1.5? 지금 4에서 5로 늘어났죠 그쵸? 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얻어온다는 얘기죠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한동안 자원이 없을 거예요 그건 아시겠지만 어, 어디, 어디에서 어 캘까요 이거는 위에 거 캐는 게 맞고 당연하죠 이것도 다캐 버립시다 다캐 버려야 돼자 이제 진짜 캘수 있는 게 없죠 여기도 다 없고 이건 녹색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펼 필요가 없고 얘는 조사해도 되겠네. 여기는 조사해도 되니? 자리가, 어, 닿네요. 좋아, 여기도 조사를 합시다. 여기도 닿고, 여기도 닿죠? 그럼 여기는 어때? 아직 안 되고. 그래, 좀만 힘내볼게요. 근데 200모기는좀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저거 조사한 다음에 뭐 자원들 다추출하고그 다음에 뭐 없으면 그때 그 협력 포인트 이용해서 교환을 할게요 이런 거 있죠 어? 가능하죠 이거? 어? 그래도 모자르다고? AI 야 이렇게 자원들이 많은데 에 다음 기회 다음 기회는 꼭얻고 말겠습니다 어차피 돈은 금방금방 생겨요. 번 돈이 있다 보니까. 자 100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개까지 만들어야 돼. 좀만 힘내 봅시다.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킬까요? 아, 일단 업그레이드 시킨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에너지를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맘에 걸리긴 해요. 그래서 여기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되니? 자 한번 봅시다. 에이 이런 거 말고요. 막 미네랄 50개씩 있는 거 없나? 에이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요. 아 이건 괜찮죠? 캡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아 이런 것도 괜찮죠? 이거는 아래 거 선택하는 게 맞아요. 레드 아티팩트가 4개나 있으니까. 음. 그 이때부터는, 뭐다? 자, 미네랄 수입하겠습니다. 호잇! 자,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돈 생길 때마다 창고 여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원들 좀 수입을 할게요. 좀 찹찹한 상황이 오긴 했는데 그래도 확장은 꾸준히 하고 돈벌 그 환경을 좀 마련합시다 자좀 많이 힘내봅시다 돈이 곧 생길거야 자 여기도 빨리 캐고요 이런거 200은 만들어야지 이쪽을 탐사해 가지고 바로바로 자원을 캘수 있단 말이지 아 공기 너무 안 좋다 그쵸 좀만 힘내봅시다 이쪽에 거주 공간을 좀만 더 늘릴게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기다릴게요 지금 어차피 미네랄이 많이 없다 보니까 확장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것같아200될 때까지 좀 버텨볼게요 자 차근차근 추출해봅시다. 그리고나서 여기서도 미네랄 구입하고 이런식으로라도 해야돼요. 여기는 뭐있나? 괜찮은거 없나요? 아 없네요. 나중에 우리도 배를 만들긴 해야되는데 그쵸? 자돈 벌었죠? 오케이. 그러면 아 어. 이렇게라도 해야겠죠 자 한번 팔고 두번 팔고 그리고 미네랄 구입하고 어,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돼요 자200다 돼가죠 좀만 더 힘내봅시다 자자 자, 미네랄 어디갔니 미네랄 다 떨어졌니? 설마 에이 그건 너무하지 음 여기는 괜찮은 조건이 없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차면 바로 미네랄 구입할게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아 여기 있는거 취소 안되나? 그쵸 어허 이거 좀 아깝긴 한데 아니면 너 업그레이드? 아니야 캔슬 뭐뭐 그러지마 자 실수했나? 좌원날라간건 아니겠지? 아휴 아, 안돼 자 다시 요청을 합시다 호잇! 자200 됐죠? 바로 커맨드 센터 만들게요 아플레이션 쪽으로 가가지고 어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여기다 지을게요 호잇. 자 전기도 연결되겠다 그래 이쪽 탐사 이렇게 빡세게 하면 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아직 3레벨이 안 나오고 있어요 뭐 대략 예측은 가시겠지만 3레벨이 이 맵에는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봐야 돼요. 아이 와중에 쓰레기 가득 찼죠? 큰일났네. 2층 올라갑시다. 자 2층에서 쓰레기를 좀 채울게요. 아 자원 자체가 없구나. 기다립시다. 나서 저기다가 또 미네랄 구입하고요. 으, 티켓 생성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야 그래도 이거 가지고 좀더 버틸 수 있으니까 행복회로 돌려야겠죠. 버틸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얘를 몇네 배까지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중에 음 좀더 지으면 되죠. 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요, 이런 거 괜찮죠? 자, 이런 거 구입하고 어, 화물만 받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차 도로 만들어지면 좀더 빠르게 운반이 가능하겠지. 그치? 그럴까 생각이 돼요. 일단 도로는 어떻게 구성할지 좀 고민하고 있긴 한데 음 이쪽도 연결을 시키긴 해야 돼요. 이렇게 길을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 먼저 도로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게 나중에 일이긴 한데 좀 신경을 쓸게요. 자, 8분 남았죠. 애들 쳐들어온 거. 아, 이번엔 좀 별일 없겠지. 점점 세지는 애들이 오면 뭐 업그레이드 시키던가 그렇게 할게 아직. 우리 아이스토프는 좀 많으니까, 어, 희망을 가집시다. 이 진짜 닭했네, 그쵸? 얘 만도칠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래도 진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눌러 놓을게요. 시간이 될 때마다 눌러 놓을게요. 지금 이거밖에 답이 없어. 이거는 한번 보고, 어, 오늘을, 오늘 진행하는 걸좀 종료할까요? 그게 맞는 것 같죠? 자, 이것까지만 볼게요. 자, 봅시다. 거의 다 완성이 됐고, 행복해로 돌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아, 하...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또 걷어내고 업그레이드 바로 시키고, 그러면 해피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대비해서 좀 전기를 좀 늘릴게요. 어, 제너럴 라지가 있었죠. 에헤, 자원이 모자르구만. 거래가 가능하지 않죠. 기다리고요. 됐니? 됐구나. 좋아요. 자, 조사 내립시다. 급해요. 지금 자, 빠르게 조사를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됐어. 그리고 바로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어차피 영통 확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 해야 돼요 와우 좋아요 이런거 근데 영역이 아니니? 아 지금 공사중이죠 좀만 기다릴게요 이런게 필요했어 요 이런게 2레벨이지만 100개는 아니더라도 50개씩 들어가 있으면 제가 확장한데 좀 부담은 덜하죠 좋아요 이런거 자 공격 옵니다 이것만 보고 어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한대가 왔는데 약한 애들이네요 뭐야, 일단 이거 빠르게 어, 먹읍시다 자원 많은 것들 찾아가지고 먼저 작업을 할게요 이런거 있죠 급해 자 빨리 죽어 주시고 다이 됐어요 자 여기 헤드 가가드 리페어 온 눌러놓고 우리는 또 다른 걸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일단 조사 다 내려놓고 자한시간좀 덜은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두개 건물 이용해서 한 100개 정도 캘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그 인프라 좀 장만해 가지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혹시 모르니까 미네랄은 계속 얻어 놓고 그렇죠?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아, 꾸준하게 확인하고 야 스페이스가 없구나 이거 딱아 스페이스를 만들어 줄게요 아 전기가 마이너스잖아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하고 자, 이쪽에 남는 자원 가지고 그 릴레이 라지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브릿지를 지어야겠죠자 이렇게 찍을게요 별일 없을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